고칠 부분이요? 음, 일단 바이런 미넨팀이고 리카, 에르난데스, 알라바에, 마테우스 에다가 발락, 브레멘, 뭐팀 준수하게 짜신 것 같은데요? 레번도프스키가좀 약간 느리게 나왔다라는 얘기들 많긴 한데 근데 레번도프스키 중도도 솔직히 골결에다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음.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다딱 2000억 팀으로 준수하게 짜셨겠는데 근데 애들 오카를 맞추기에는 솔직히 2000억으로는 힘들 것 같고 수비를 못해서 파이백으로 썼다 면 근데 괜찮아요 파이백을 뚫기가 좀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파이백을파이백 지금 발락에다 마티우스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거의 애네 둘, 그, 지금은 CM이죠. 애네 둘,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뚫을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 중골슈팅 각을 봐야 되는데, 중골슈팅 각을 볼때 발락이나 마테우스가 막으올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은, 상대편의 입장에선 답이 없어. 어. 조금 이게 취약할 수도 있는 게, 울라이 같은 경우가, 한 5카 정도까지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4카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2천억팀으로 바이오런 미는 팀 만들면 뭐 나쁘진 않긴 한데 근데 2천억팀으로 이렇게 바이오런 팀 만들 바에야 차라리 다른 팀으로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차라리 첼시? 첼시같은 느낌으로도 갔었더라면 바이백 느낌에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더 좋은 성능을 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긴 해요 음. 사실 얘네들 가격 높은 애들이잖아요 가격 높은 애들인데, 이 정도면은, 어, 진짜, 맛있게 짤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정도면은, 좀더 맛있게 짤수 있어요, 어. 2천억이면은 사디오 만 해도 진짜 뒤지게 빠르긴 한데, 음 2천억 첼시 한번 짜드릴까요?